반갑습니다 초론공인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오후에 이제 상담을 하고 가신 사장님 중에 현재 집을 원래 8억 얼마에 사셨대요 이 집이 현재 시세가 26억 정도 한답니다 시세가 그리고 일시적 2주택인 거예요 일시적 2주택 이 상태에서 이제 앞에 집이 지금 현재 시세 차익이 요만큼난 집이고 어, 뒤에 집그 시세 이주택 기간 안에 이걸 팔면 어, 소장님 9억까지 뭐 비과세로 하는건 알겠는데 이 세금이 정말 얼마 정도 나올까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사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셨냐면 하 9억까지 비과세다 이래놓으니까 양도차익이 파르이었잖아요 다른 거 생각 안 하시고 어, 그냥. 9억에서 요 8억 뺀요 1억만 그냥 비과세가 되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어 여기 9억까지 비과세가 되는데 내가 샀던 금액이 여기까지가 8억이었어요. 어 여기 차이요 1억만 비과세가 되고 이제 나머지 26억까지 막다 있는 거다 세금 내는 줄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 어 비과세 진짜 얼마 안 되네. 이 세금 때문에 일을 어떻게 해?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오셨던 거였어요. 취득가액이 8억이니까 9억 빼고 나면 1억만 비가세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오신 거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아유 사장님 그거 아닙니다. 아유 이거 다 알고 계시는데 계산하는 거 이랬더니 아유 선생님 그거 아닙니다. 저처럼 생각하시는 사람들 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꼭 한번 다뤄주세요 하고 오, 부탁을 하고 가셨어요.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탈세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절세는 해야 되고 뭐, 절세 알려고 하면 내 집이 얼마 정도 세금이 나오는지는 파악이 돼가 있어야, 어, 절세를 하면서 팔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 세금도 이렇게 알면 절세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재개발에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어, 법을 잘 알면, 특히 이 중에 이제 그 해당 구역의 조례를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잘 알면, 어, 법을 지키는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키는 테두리, 합법한 테두리 안에서 투자를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법을 알기 때문에 이용을 해서 투자를 한 사람들을 위법하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번에 LH나 뭐 이런 그 사태처럼 내부 정보를 이용했거나 자기 어떤 업무상의 그 기미를 그걸 이용을 해서 투자를 했다. 그렇게 하면 그거는 정말로 위법이죠. 위법. 그건 처벌받아 마땅해요. 이런 그거는. 근데 그게 아니고 법을 그냥 잘 알면서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다 공개되어 있고 오픈되어 있는 그런 그거를 법을 딱 지켜서 그 테두리 안에서 어, 뭐 어떤 합법적으로 투자를 한 거를 그거를 지탄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법을 모르는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잘못했거니 이렇게 탓을 하는 경우들은 있어요. 그거는 그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스레가 될게 아니고. 오늘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짚어봤는데요. 어, 너무 깊이 있게 얘기하면 저 초롱소장 혼자 뭔 소리하노? 또 이래 얘기실까봐 어, 여기까지 하고요. 어, 오늘 아까 어, 그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어, 세금 계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5억에 사서 이걸 15억에 양도를 했습니다. 차익이 10억이 났습니다. 10억. 자이 10억에 대해서 9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준다 했으니 아까 그 사장님 생각한 것처럼 9억 중에 8억을 뺀 나머지 1억에 대해서만 비과세인지 아니면 방식이 다른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0억이 양도차익 난거 맞죠? 양도가 빼기 이건 취득가입니다. 취득가 10억 맞죠? 이게 양도차익입니다. 이 차익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 샀던 매매가 매매가가 얼마냐 했더니, 15억, 아, 아, 15억에 지금 팝니다. 그죠? 처음 사는 게 아니고, 양도를 하는 매매가가 15억 중에, 이 매매가 15억에서 9억까지는 비가세를 해준다 했으니, 9억을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 여기 나오는 요 금액. 9억은 비가세 해준다 했으니, 빼고, 9억을 이렇게 하면 차이 초과하는 금액이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세금을 매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15억 빼기 9억을 하면 이게 얼마예요? 6억이죠. 6억. 요 공식의 곱해가 나오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하니 자 암산을 해볼게요. 10억하고 15억 약분하면 2, 3 3하고 6하고 약분하면 2. 2랑 2랑 곱하면 4네요, 그죠? 렇2 곱하기 2는 4. 4억. 10억 중에 4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겠대요. 아까 앞에 그 사형님처럼 뭐 9억까지 중에서 차이 나는 8억 다뺀요 1억에 대해서만 비과세하고뭐 전체 15억에 팔았다면 요 1억 뺀 나머지를 다 세금 냅니까? 14억에 대해서 세금 냅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어, 딱 안분을 하면 비과세에 해당되는 요 9억이 낸 수익은 6억은 세금을 안 매기겠대요. 그냥 비과세를 해주고 초과는 6억이 해당되는 양도차익 4억에 대해서 이제 양도세를 매기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4억은 만약에 부부 공동으로 투자를 했다. 그럼 2분의 1로 나누면 되겠죠. 음. 2분의 1 나누면 2억입니다. 그죠 2억. 여기에 대해서 요거는 세율이 38% 구간이네요. 38% 세율을 곱하고 물론 여기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면 그거 먼저 빼고 그 다음에 기본공제 250이 그에 다른 집한게 없으면 연간 1회는 적용하거든요. 요것도 다 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머지를 매깁니다. 복잡하니까 다뺀게 2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세율 38%를 곱하는 거예요. 곱하기가 나오는 금액에다가 <웃음> 누진공제라는 걸 빼줍니다. 누진공제. 38% 구간의 누진공제는 1940만원이거든요. 이걸 빼는거죠. 어, 이렇게 하면 실제 계산을 해볼까요? 2억 곱하기 38% 그 다음에 빼기 1940만원 1 9 4 0 맞죠? 38% 구간은 자 이렇게 했더니 곱하기 1.1 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에다가 다시 곱하기 지방세를 1.1을 곱합니다. 1.1을. 왜냐요 양도세의 10%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래 곱하면 1인당 6,226만원이 나오네요. 어, 곱하기 두사람이니까또 다시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그러면 세금이 1억 2,452만원을 내게 됩니다. 양도세를. 어, 양도차익 10억 났고요. 10억. 부부 공동을 했더니 10억 중에 양도세는 1억 2,452만 원이었어요. 이건 제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런 거 하나도 적용을 안 했습니다. 요렇게 어,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요렇게, 어, 일시적, 어, 1세대 이제 2주택이 해당이 되면서, 일시적 이제 2주택이죠. 2주택이 해당되면서 9억 초과. 어, 런 경우에, 일단은 집이 두 개잖아요. 그죠? 일시적 2주택이니까. 요게 올해 2021년 2월 17일 세법 개정된 게 시행된 날이거든요. 요 이전에는 이게 중가로 적용을 했어요. 9억 초과하는 요 세금에 대해서 2주택이고, 그러면 2주택의 중과 세율 10%를 더해갖고 중과를 했어요. 이게 요 때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냥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9억 초과 요 세율은 일반 세율 적용으로. 그럼 아까 38% 나왔던 거 있죠? 10억 양도세였고 공동거 투자했을 때 그냥 요거 요대로 적용입니다. 플러스 10%이 되고 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계산합니다. 간단하죠? 알고 보니까. 자, 한번더 정리하겠습니다. 양도 차익 요거는 양도가에다가 파는 금액 빼기 취득가를 한 거예요. 여기다가 요거 곱하기 전체 내가 집을 지금 파는 요 매매, 요게 양도가에요, 양도가. 양도가액. 여기다가 지금 파는 요 매매가, 양도가액 빼기 9억. 요렇게 나온 금액. 요 동그라미 금액에다가, 어떻게 한다고 해? 세율. 곱하고, 그리고 곱하기 1.1. 이렇게 하는 게 납부세액입니다. 납부 양도세액. 이제 정리되시죠? 와, 우리 집이 10억인데 그러면 뭐 9억 초과하는 거는 어머 뭐 그거 다 하니까 나는 취득을 치르겠는데 그러면 뭐 2억에 대해서만 세금이 안 나오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안분합니다. 전체 양도 차익에다가 9억 뺀 거에다가 매매가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나온 그거에다가 세율 곱합니다. 알고 보면 간단하죠? 모르면 또 이게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어, 이렇게 탈세와 절세가 다르고 어 내가 어떤 내부정보나 뭐 이렇게 어, 어떤 그 기득권에 있는 그걸 이용을 해서 어, 그렇게 투자를 한 거는 그거는 탈법 아니 위법이지만 법을 잘 공부해서 그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수익을 내는 건 그건 투자예요 투자 알아야지만 이 투자를 할수 있는 투자예요 어, 이렇게 투자와 어떤 절세와 이런 사이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만 이걸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누가 떠먹여주지 않고요. 공부해서 투자한 사람을 아주 얕은 지식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매도를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늘 공부해야 됩니다. 진짜로. 오늘은 9억 초과하는 양도세에 대해서만 공부했습니다. 조롱소상이좀뭔 소리 하나 하실 거예요. 조롱부동산에 놀러오시면 투자가 뭔지 투기가 뭔지 탈세가 뭔지 절세가 뭔지 한번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